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여주 신륵사라 박물관 쪽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이쪽에 와 보는데 차박을 할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실륵사고 우측에는 여주 박물관입니다. 어, 이 앞쪽에는 남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여기에 차박은 할수 있겠네요. 일단 도착했습니다. Oh, oh, 지금 해가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겹살인데 보쌈을 해보려고 are 보 n there. o s a 다 will have a little bit of s o 넣 e c 니다 l boys. I can't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끓일 예정입니다 소유기 아주 잘 끓습니다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오, 잘 익었습니다 파김치입니다 이거는 그냥 김치 전라도 갓김치 집에서 담근 와인, 와인입니다 블루베리 이거는 까치복숭아라 그러죠 복숭아죠그 다음 이거는 새로 나온 새로 술입니다 파김치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아음 배고파서 그런가 음 아.. 추니까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 싸서 갓김치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뭐? 사방을 다 둘러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텐트들이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쪽이 아마 실력사 같습니다. 전부 갈때같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물결도 조용합니다. 여기가 아마 예전에 달맞이 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여기 공사하려고 하는거 보니까 얼마 못가서 여기도 아마 막힐 것 같네요.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렬합니다 마지막 한팔이라고도 1.5인용 정도 됩니다 약간 앞에 남한강이라고 하는데 남한강이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차워서 그렇지.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도라도 바람이 안보니까 그렇게 추운 줄 모르겠네요. 아침에도 델로스와 함께. 아, 그래도 약간 쌀쌀한데 따뜻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 또 쓰레기는 여기 다 하네요 이거는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전부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기는 비워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오늘 여주 실륵사 앞에 있는 달맞이 공원 남한강에서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